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리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시계 이름은 피아제 뉴폴로이고요 모두 18K 와이골드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2 8 m m 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이쪽에 750이라는 각인이 보이고요 더블 폴딩 클래스프데 가운데 피아제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피아제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는 27501이고요. 구글에서 피아제라고 치시고 27501 레퍼런스 넘버 를 누르면 더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베젤을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고요. 두개두개 두 개, 많이 두개두개 두 개. 그리고 인덱스는 12시를 제외하고 모두 다이아몬드가 3개씩 그리고 3시와 6시 옵션는 4개씩 장식이 되어있는 피아제 뉴폴로 시계입니다. 한번 살짝 차 보겠습니다. 손에 차면 제 손목 둘레는 18에서 17.5cm 이고 이 시계 둘레는 17cm 입니다. 이와 같은 피아제 뉴폴로 28mm 이고요이 제품은 금통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0점을 잡아주고요. 시계를 올려놓으면 이 시계 무게는 104g 단위는 그램이고요. 104.1g이 나옵니다. 비교적 무겁죠? 이 사이즈에 비해서 18K 와이코울드 피아제 폴로 시계를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이지만 뭐 모두 다, 다 가능합니다.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